될거야 뭔가 느낌이 팍팍 온다니까? 커브돼있잖아 오른쪽 계속 그래그래 그래, 이거야 빨리 빨리 가씨아 <웃음> <웃음> 치워 씨 밴드 대 어, 밴드 대 돼, 뭉대 밴드 돼. 감아진다 근데 이거 완전돼 완전 멀어졌는데요 <웃음> 완전 반대 방향인데 할수 있어 봐서 내려내려날나다고 <웃음> 빨리 가야돼 오려, 오려. 전 여기서 탈출할래요. <웃음> 아, <웃음> <바이>. <웃음> w 좀 눌러가지고 속도 빨리, 최대한 빨리 해봐. 여기 정상에서 재정비 해야될 때어애들사람 있어요 여기 확실해 아다 졸나왔다 너 우리 먹잇감다 조심 어, 사도안 앞에 해. 사람이다 팔 앞에 사람 그, 다저 영상 찍어? 응. 어디 어디 아 확인 그 Q. Q. 직 Q. 직그해 줘봐 표시 나도 확인하기 오케이 오케이 나커 네 명. 네명어로야 할까요? 쏠까요? 쏴, 쏴, 쏴, 쏴, 쏴, 쏴, 쏴. 헌도네 이다차터트래오냐나이스 오나 이사 끝났다. 오케이, 마무리. 하나 아, 밖에 남물리 화나 있대뭐이 끝나냐? 띠다, 띠다, 나이스왔다끝다다끝났다 아, 힐하고 있네 헬, 헬프 헬프 업. 네. 어. 아, 어. 어, 어, 어, 안죽었어요 일단 <웃음> 어. 목, 목, 목적은 목 탈출이니까 그냥 생존하는 게 나아. 그래서 왼쪽으로 커브 가야 돼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좀더 <웃음> 아, 아 오케이. 오케이. 묘기, 묘기. 어, 있다, 있다, 있다. 애들 있다. 보인다, 보인다. 애들 있어, 애들 있어. 애들 있어, 애들 있어, 애들 있어. 저기. 여기 핑 쪽. 나이스. 컷. 나이스. 바로 한 명인데? 한 명인가? 한 명인데, 얘가 쏘던 애들이 있어요. 이 앞쪽에 섰어. 자기자 거치네 어차피 어? 아 여기네! 자기자 여기야! 딱 여기야! 거친다! 집 먹을래? 아니 사이드를 먹고 있자 그냥 기보여있네 뭐야? 아 바, 아이템 먹고 있는 거구나 지금 사비 는졸라맞네 네. 어차피 사비 하나만 가져가십시다이에 가져갔어 이에아무하 못 나가 개미 지옥 웃기네. 이쪽 방향 찍어줬었는데, 뭐 어디 보였던 분이을때찍어 고급 바로키다. 고급 쇠퇴 먹지 말고요. 일단 헬기만 샀자! 여기 보고만 100% 더. 아, 이쪽으로 왔네요. 이거 k 이 카드 주시해야 돼. 혹시 몰라. 저기 위에서 낙하하고 내려올 애들이 있어. 저기 많다. 어, 저기 언더에만. 아, 어, 저기 있다, 있다. 애들 있다. 보이죠, 여기? 픽, 핀 쪽. 여기, 여기. 여기 있어요. 여기, 여기. 세 마리. 저 하파하면 네 마리. 어저기하면 저기 날았어요. 이쪽. 와 닥터 아, 미쳤다 어야 근데 우리 이거 쏘면 들이켜 웬만하면 <웃음> 쏘지마 우리 저기로 붙여야될 가능성이 어. 많거든 못 맞추면 그냥 일단 쏘지 말고 헬기오면은 아마 저쪽으로 붙여야될 가능성이 많으니까 뭐야 오른쪽 어. 오른쪽 총소리 이쪽인데. 네, 여기 붙어있을게요 오케이 저기 살리고 있고 아직 우리는 완전 센터라인이기 때문에 지금 완전 유리하거든? 이거? 어, 그럼 여기 있다는 가 진짜 위에 쬐고 있었나 보다 봤어? 배그, 배그에서 그래. 썼던 비법도 쓰자 차 터트리고 엄폐하는 거 확실히 여기 없는가 보니까 저기 둘핑좀계줘 오케이 확인 중. 보인다 보인다 아주 시지려나 맞췄 너무 멀어, 네. 너무 멀어, 미친. 이게 두 대인데? 우리 들켜. 우측 에노스트쪽 엔... 조심. 잡으시 좀 잡아봐. 계 쏴봐 그러면은 내가 엄마 줄게 계속 뒤에서. 아없어졌어 넘어갔어, 넘어갔어요. 넘어갔어요. 와 근데 저기 보이? 어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저기 있다. 두 명. 또 왔다. 또 왔다. 그거 400미터야 미친 <웃음> 여기도 있어요 8 5 0 m 어 어디에 어디 우리 일단 지평선 잘봐산 쪽에 있는 애들은 어차피 죽은 목숨이고 근데 쟤네 낙하산 했으면 좀 반전이겠다 있을 것 같은데요? 있을 까지 올라간 거 아닐까요? 그치 그렇겠지 스노우보드 아니면 낙하산 둘중 하나 미다고저기 스노우보 타운에룰 <웃음> 타다가 그냥 굴러 떨어질 것 같은데 <웃음> 아저 굴러 떨어지지 않음 스노우보드 안 굴러. 어, 어. 다만, 달려가면서 뒤짐. 총 맞아서. 뭐야. 헬기 온다, 이제. 헬기 집 방향이면 진짜 이 운영선 때릴거임. 저거, 산이면, 저희. 와, 답 없다. 아, 진짜. 못올라 와가, 저거. 아, 차, 차가 있어. 차가 있긴 한데. 어, 오, 오. 나이스. 가자, 가자, 가자. 잤다, 잤다. 아이다 아니다산안타도 되겠다. 걸어서 가자. 걸어서 가자. 가깝네 야, 벌, 먼저 뛰는 게 답이야. 뛰어, 뛰어, 총, 뛰어. 총쏘는 조심해. 총쏘는 거. 무조건 뛰어. 데려가요. 저 데려가요. <웃음> 먼저 뛰어. 존나 뛰어야 돼, 이거 진짜 이거. 연막연막 연마, 있어? 오면 뿌려. 다 뿌려. 산 좀, 산좀 봐줘. 밖에 다밖 어서들 뛸 때.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목소리> 우리야. 술타버리면 안 된다. 이 <목소리> 있어요. 이산쪽어랐어어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야. 웃음> 와, 들았다 안녕 얘들아. 와, 미쳤다. 1등이야 안에 있다, 안에 있다. 가게 안에, 가게 안에 있어.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버텔에없아 <웃음> 그냥. 우리 뒤에서 커버 좀 해줘. 네. 음, 차 쪽에서 인제 들어갔다. 아, 맞췄다. 나한 돌아갈게, 서서히. 커버 좀 계속. 가게 안에 있는 거 잡았어? 아니야, 뒤에 있는 거. 어. 차에서 안에 들어올리는 거 잡았어요. 가게에 안 있네, 누워있을 것 같은데. 가게 안에 없는 거 같은데? 아, 이씨연막사왜 갔지? 아, 이런. 세명 정도 있었거든요. <웃음> 안전지대 안으로 들어가야 되네. 아, 저한명 여기 있다. 어디? 핑. 왼쪽 보자마자. 아, 어, 어, 어, 어, 어, 어, 간다. 간다. 탔다 샀다 샀다 킬뭐랄게어 잡았어 잡았어 아 파마스가 근접전에서 죽었나야 근접전에서 괜찮네 와 순삭시켰어 7탄 많아 먹어 아 어, MK다 MK로 바꿔야겠다 나 구상 좀 먹을게. 아다다 다 가져갔네. 미안. 두개떨궜갔어두개 챙겨 아 시체가 여기 두개 있었네. 어이 씨, 왜 이렇게 많이 가져가지 이거? 어 쓰나 쓰나. 빨리 뭐, 뭐, 먹어야겠다 뭐, 뭐, 뭐, 뭐, 이거. 개만들. 아 진짜 총. 누구야? 어 제디에. 조심 조심. 어리 어리. 안에 있어요 건물 오케오케 이이 오케오케 어, 예, 어, 예. 봐줄게 봐줄게 왼쪽몸 잡았네요 나이스 나이스 어 하늘에 글라이더 어디 화려 화야 안보여 안보여 화려 저기 저기 저기 저기 핑핑핑핑핑 <웃음> <웃음> 저쪽... <웃음> 핑, <웃음> 핑, 핑, 핑. 남쪽 남쪽이었어 남쪽이었어 저쪽이었어 165 아따씨 무서운 놈들이네아 저기 헬기 쪽에 관련하고네요아 보고부 쪽아려죽을있다죽다 루어! 로아가 저기 어저저리빼 어, 아따 좀뭐좀 뭐, 좀 하려면 좀 오네 네? 이 178명 오죽야오죽야 어, 어, 이쪽 점인 것 같은데 좀 호드형그 헬멧 탐나는데? 탄소 <웃음> 어, <웃음> 그 스페리스 <웃음> 이야.. 이래 듣고.. 뒤에서 오는 거 조심하시고 뒤에 내가 봐줄까? 뒤를 제가 봐드릴게요.. 뒤에 빌라쪽에는 우리가 아까 먹었었으니까 로, 로아가 그거지? 저격수총이지 아니아니요 아니야? 7탄이야? 오탄오탄1비가 5탄, MK... OK, 5탄. 5탄 맞지? 오탄 DMR. 아, 로카, 로아는 그칠 7탄이구나. 르보, 르보아가 5탄이 네 아, 5탄. 아, 르보아 5탄이라고? 그럼 바꿔야겠다. 맞네, 5탄. 아, 헬기가 어디 쪽으로 되려나? 이 제고, 30초. 저다 집 쪽인데 보인다 찾았다 이쪽인데 아 나무 때문에 안보여 너만 보여, 보여. 예그 그 집에 있다 아집 안에 있네요 작은 집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 밖에 아. 뛰어다닌파란색뒤 파란색 차 쪽에 한 마리 있고요. 아, 헬기! 이제 곧 헬기 와요 들어갔다 딴 데서 우리 쳤어 어? 어 헬기! 어? 바로 앞이다 미친 헬기 미쳤다 연막탄 있는 사람? <웃음> 저요 저. 오케이 오케이 네개 오케이 <웃음> 진짜 바로 앞이네 이거 와 미쳤다 이건 진짜 400. 아. 400. 돌았는데? 잘 돌아나? 오, 어, 조심조심 뛰어요, 저쪽으로. 핑아 찍히네. 저쪽으로 뛰어요, 저쪽으로. 되네. 여기기 거의 다 왔고. 미쳤고. 이제 내리네. 준다 뛰어, 준 뛰어. 어, 바로 앞에 한 있다. 올라가, 올라가. 중화야 올라가. 아, 됐어. 아, 아, 아, 오케이. 봐봐. 와. 로 앞에 하나 있다, 다니 죽을 거야, 아마. 잘 죽어, 형. 어? 어? 잘 치고. 이 아, <웃음> <왜> 이렇게 끝네요 <택하는지 목소리> 와, <되게> <목소리> 와, 와. 체력에 아, 별로 아쉽다. 괜찮 사람 봐. 개불쌍 있는. 여기 앞에 하나 또에 있네. <목소리> 저기 뒤에 아, 있다. 저기. 뒤에. 300초, 3 3 0자리 하나 밖에 없네. 모르는거 아닐까요? 벨이다내리도 아니야 저거 헬기 저거 아. 사람 타있는거 보여 당연이 헬기 뒤쪽에도 하나있고 헬기 뒤쪽에도 하나있 확실히 짐 먹는게 답이야 진짜 형제보다아 근데 그래, 진짜 웃긴다 아 근데 이건 헬기 위치가 너무 너무 좋았다 아 어머니 진짜 하하하하 한명 온다 헬기. 지금 또 붙겠다 붙겠다 품에 붙었네 요 자기 오른쪽 지금. <웃음> 예봐 봐. 앞에 있네. 2 와. 이대일. 보인다. 이제 보이겠다. <웃음> 오, 오. 잡았는데. 예. 잘, <웃음> 잘 죽어. 잘 죽어. <웃음> 잘 죽어. <웃음> 잘 죽어. 야야 <웃음> <웃음> 저기 전립 부상자 몇개야 저거. <웃음> <웃음> 일이 남고 가겠는데요. 개웃기는. 예, 시간이 얼마 없다. 지금 내가 아안 보고 있거든. 네. 그 백지상 이상이야. 이 루틴 모르게 있는지. 와. 어, 어. 개꿀잼. 이게 시간 지나면은 애들 위치가 이제 보여 미니맵에. <웃음> 이게 여기서부터 이제 꿀잼이야. 와 너. 애들 개 많아. 와. 아, 오늘 박풀 없냐? 뭐야 주스 없냐 주 수? 와, 수키가잖아기두명 올라온다 올라온다 올라온다. 하나 올라온다. 몇개 <웃음> <웃음> 어, 아야. 몇대지 이거? 야 호대야 이거 버리기 더 재밌어. 그까요? <웃음> 기억하라고 봐. 대무상이 죽었어 죽었어.